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바로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되게 많이 보이는 두 가지 효과 있잖아요 이렇게 뽀샤시하게 보정하는 그런 뿌얀 효과랑 되게 플래시 찍은 듯이 엄청 밝고 약간 대비감이 심하고 힙한 그런 느낌의 사진 보정법이 되게 되게 유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은근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셀카도 그렇게 뽀얗게 뽀샤시하게 이런 보정을 진짜 많이 하는데 친구들도 이거 어떻게 보정하는 거냐고 엄청 엄청 많이 물어보고 글이나 DM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생각보다 진짜 간단해요 그리고 핸드폰 무료 어플로 다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 먼저 보정할 사진을 찍어줘야겠죠 저는 항상 아이폰 기본카메라 사진을 찍습니다 못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막 찍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제일 잘 나오는 각도에서 이렇게 팝업을 막 찍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찍어준 다음에 한 장을. 번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 햇빛이 이렇게 잘들때이 자연광이 빡들때 찍은 사진으로 넣어야 제일 제일 예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얼굴 보정 포토샵은 각자 원하시는 대로 평소에 하시던 대로 스노우에 가서 보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진짜 딱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스노우에 이 노필터라는 필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이거를 끼면은 이 아이폰 기본 카메라의 색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얼굴만 밝게 톤업을 딱 시켜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보정을 하든 이거는 한30 언저리는 꼭 먹여주고 합니다 일단 뭐... 얼굴 길이 조금 줄여주고 이 정도만 하고 바로 다음 보정 어플로 넘어갑니다 먼저 뿌옇게 보정하는 그런 효과를 해볼 건데 이게 원래 포토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포토샵으로 매번 언제 불러가지고 언제 가오시안 불러하고 오퍼시티 조정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방법을 찾아 냈어요 이 픽스아트라는 어플을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를 합니다 <놀람> 광고 장난 아니네 보정하려는 사진을 가져온 다음에 요 효과 블러 들어가셔가지고 한번더 클릭하면 이 조절할 수 있는 바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페이드를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이러면 은 약간 이런 가장자리는 선명해지고 이 외곽은 뿌옇게 되거든요 좀 너무 과하지 않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원하는 만큼 조정을 해줘가지고 사용해주시면 끝입니다 진짜 완전 너무 쉽죠 그래서 저는 한이 정도에서 저장을 하고 아이폰 기본 보정에 들어가가지고 뭐 노출이나 뭐 휘도? 하이라이트? 이런 부분을 조금씩 그리좀 대비를 좀 강하게 주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줘가면서 원하는 느낌을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뽀샤시한 <웃음> 어, 너무 차이나는데? 이 힙한 레트로 감성의 모양 보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후회시 이렇게 팡 토트린 것 같은 그런 보정을 해볼 건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진짜 후회시토트려 찍는 것보다 그냥 후보정으로 입히는 게 훨씬 훨씬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셀카보다는 좀 멀리서 찍은 사진? 남이 찍어준 사진을 했을 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어플인데 소당 어플에 이 스타일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셀카로 하는 건좀 별로예요 너무 티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남찍사 불러오셔가지고 스타일 들어가서 여기에 선라이트 들어가고 이 메이크업을 완전 끝으로 이렇게 돌려야 돼요 아니면 너무 인위적이고 과한 느낌이 나서 그 다음에 이 효과 부분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정말 훨씬 팡 터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전후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으시면은 피부 보정 들어가셔가지고 이 고화질 누르셔서 화질을 좀 이렇게 높여주시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이폰 기본 보정 탭 들어가서 좀 노출을 밝게 해주고 휘도를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져보시면은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훨씬 팡 터트려가지고 찍은 것 같은 이런 힙한 느낌의 사진이 나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간편하고 금방금방 하고 손에 익으면은 한 10초 컷? 20초 컷으로 되게 분위기 뿜뿜 힙세트 같은 느낌으로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보정 궁금하셨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궁금한 보정법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